제가 선생님, 그래서 초롱초롱한 눈을 두 분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아유, 처음에 이 사람은 눈이 도끼와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눈을 보면 눈이 매서운 눈이잖아. 다음 사람. 그리고 이 사람 눈매를 보면 이 사람은 응용한 사람. 이 사람은 죽어 있는 눈매고 생기가 죽어 있는 눈매고 이 사람은 그냥 도끼, 뭐는지 반항심, 뭐 분노, 뭐 이런 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은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관상을 볼때 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눈이 어떻게 돼야 좀 좋은 눈이라고 볼... 눈은 초롱초롱해야 돼 제가 선생님 그래서 초롱초롱한 눈을 두 분을 가져왔거든요 응. 한번 봐주세요 아유, 어... 누가 좀더 좋은 눈인지 봐주세요 뭐야 이게 살아있다며 눈매... 초롱... 아, 초롱한 눈 아니에요 아, 처음에 이 사람은 눈이 독기와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 눈을 보면 눈이 매서운 눈이잖아. 매서운 눈에다가 살기가 있는 사, 살기가 있고 독기가 있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 눈매가 그래요? 어 살아있네. <웃음> 어 살아있네. 그리고 이 사람 눈매를 보면 이 사람은 응용한 사람. 이 사람은 눈이 죽어있는 상태이잖아. 살아있는 데 처음에 얘는 도끼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살아있지 뭐 눈매가 그지? 근데 이 사람은 눈매를 놓고 보면 죽어있는 눈매잖아. 눈매가 죽어있으면 모든 게 끝난 거지 그지? 죽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 죽음에 가까이 있는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이지. 눈도 이렇게 뭔가 그두 번째 음. 눈은 약간 처져 있잖아요. 음, 음, 어. 처져 있지. 근데 처져있다고 다 죽은 눈은 아니지? 그, 아니. 그, 그거는 아니지. 눈의 전체 눈을 보면 검은 자와 흰 자가 있고 그리고 눈의 앞과 옆 뒤에 이 눈이라는 게 있거든 요 밑에 눈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검은 눈동자와 흰 눈동, 눈동자를 이렇게 놓고 보고 앞에와 뒤를 이렇게 놓고 보면 색깔도 그렇게 맑지가 않아 이 사람 흰 눈이 맑지가 않은 사람이야 맑지가 않은 사람에다가 그리고 눈 밑에 여기 어 애교 눈이라 그래야 되나? 여기가? 여기에 색깔도 갖는 사람이잖아 이, 이 여기가 색깔이 짙으잖아 여기가 짙으면 이 사람은 몸이 아파서 약을 오래 먹든지 뭔가 이 사람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눈매지 이 눈매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죽어 생기가 죽어있는 눈매잖아 생기가 누, 누, 죽어있는 눈매는 생각하는 자체가 모든 게 건전하지가 않는 거지 근데 뭐처럼처럼해 예, 아니 뭐... 저는, 저는, 저는 좋다고 해서 같이 왔는데 어떤 게 초롱초롱하다는 거야? <웃음> 앞에 사람은 살기가 가득하고 독기가 가득한 사람이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살아 있는 삶의. 어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이 사람은 그런 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아니 저는 오히려 둘,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눈인가요? 그 질문을 아... 드리려고 했는데 빛깡빛깡이지 뭐이 사람은 죽어있는 눈매고 생기가 죽어있는 눈매고 이 사람은 그냥 독기 뭐노지 반항심 뭐 분노 뭐 이런 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사람도 괴롭히는 사람이야 누구요? 이 처음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도끼가 있잖아. 살기가 있고 도끼가 있는 사람이니까. 도끼가 있고 살기가 있는 사람은 남을 예쁘게 볼 수가 없는 거지. 남을 괴롭히면서 즐길 수 있는 사람. 음, 그런 사람인 거지. 그러면 눈을 보면 속, 마음까지 안. 그렇지. 그게 이제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어디 보여드리는 게좀 좋아요? 입술. 입술. 음, 입술. 근데 이 사람이 입술을 이렇게 놓고 보면 입술은 위에 위에 입술 위에 입술은 얇은데 밑에 입술은 두툼한 사람이야. 위에는 얇으면서 밑에는 두툼한 사람이고 코 위에가 수염이 약간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검검한 수염 수염을 안 빌어서 그런가? <웃음> 입술을 지금 이 사진을 딱 보여줬을 때는 약간의 변태기. 약간의 위에 수염이 요렇게 있는 데다가 위에 입술은 조금 얇으면서 밑에 입술은 약간 두툼하면서 끝은 이렇게 올라간 입술은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입술은 예쁜 입술이지만은 딱 봤을 때는 말도 이 사람은 거친 사람 그 욕을 적절하게 잘하는 사람 입이 가벼운 사람이니까 말을 이제 함부로 막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지 다음, 응. 다음 사람 사람? <웃음> 더안좋아요 <웃음> 이 사람은 위의 입술과 밑에 입술을 놓고 보면 전체가 얇은 사람이야. 그거 잎이 약간 끝에가 여기 뭉통하면서 끝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 고독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입술 색깔이 조금 옅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말은 가볍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에 빠져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끝이 이렇게 약간 뭉통한 입술을 갖고 있어 약간의 의리도 있긴 해이 사람이 그렇게 의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가벼운 사람은 아니지 내 사람을 공격하거나 내 사람을 뭐 해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난 초롱초롱하다 그래가지고 좀 기대했더니만 그러면은 전체, 개인의... 전체 얼굴을 한번 보여 어. 드려볼게요 이게 1번이에요 승리예요 승리 헐이 어,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아니야? 그리고 2번은 그분은 박유천이라고 아. 그분은 또 가수하다가 배우인데 아니 두 번째 사람도 그렇고 첫 번째 사람도 그렇고 눈매를 보잖아 그지 쩔어 있어 알코올에 쩔어 있든 약에 쩔어 있든 쩔어 있는 사람이야 둘다 공통점이 있어요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정? 네. 이 입술을 봐봐 위에는 조금 얇으면서 밑에가 두툼하잖아 이 남자가 입술이 이 사람은 성적으로 그런 데에 어, 변태의 기질이 있는 사람 이 오히려 성은 두 번째가 성적으로는 더 그게 더 많은 사람이고 첫 번째 이 사람은 성적인 것보다 남을 괴롭히는 쪽이 더 많은 사람이고 둘다 따지고 놓고 보면 둘다 나쁜 거는 맞아 둘다눈 밑에 절어있는 눈은 약간의 또라이기가 있잖아 이 사람들이 손님들 중에 이런 눈을 가진 손님도 많아요 많지 있지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어우 무서워 어, <웃음>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간, 간제가 많이 걸려있지. 어, 간제가 많이 걸려있더라고. 응.